회. 일단 이거, 스타벅스 텀블러. 오. 예 네, 팬분이 주신 건데, 저기, 등번호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 같아 붙여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잘때 필요한 거. 원정 가면 이제, 꼭 껴야 되는 소리 안 들리게. 잘때막 밖에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이거 꼭 써야 돼요. 그리고 지갑에는 이 달러? 이거, 어, 이 달러? 예장품이야? 뭐 예장품이지. 이 달러랑 옛날 아버지가 주신 건데 아버지 계속 쓰시던 건데 한 20년 묵은 네이클럽버 <웃음> 20년 묵은 네이클럽버 있습니다. 그런 게 나오냐? 뭐 없다. 근데 딱히 뭐네이클럽 이런 거 없는데. <웃음> 뭐 저는 뭐 이제. 원정 가면 이제 피부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간 각질패드 같은 거다 쓰고요 이 파우치에 많은 화장품 약간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네. 화장품 뭐 쓰세요? 화장품이요? 아 지금 라커에다 놔두어가지고 여기는 뭐 렌즈랑 폼클렌징이랑 이거 폼클렌징 이건데 이건 또 아침에 쓰는 거고 또 저녁에 쓰는 것도 따로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부 좋진 않아가지고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 뭐가 나는? 네. 립밤. 립밤 꼭 있어야 됩니다. 립밤. Q. 피부형을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편해요. 입에 그냥 해놓고 입술로 문지르면 되니까. 향수! 톰포드 온브레 레더였나? 이건데 이거 제가 향 좋아해서 이걸 쓰는 거고요. 에어팟은 필수고. 네. 홈세팅하는 거아니야이 놈은? Q. 도티는 왜 빼놓으셨죠? 예? 아 맞다. 도티 까먹었네요. 터티 도티, 도티 스프레이 이거랑 이제 가면 영양제 챙겨 먹는 거 어, 네, 이거 챙겨 먹습니다, 저는 진짜 뭐 많이 들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많은데? 가글도 챙겨 다니고 어, 이거 선크림 이거 윤종원 네? 선수 어머님께서 주신 거잘 쓰고 있습니다 네. 향수를 섞어 쓰시나요? 같이 쓰세요? 아니요 그냥 그날 그날마다 다르겠어요. 뭐 밖에 사복 입을 땐 이것도 많이 쓰고 경기할 땐 이걸 많이 써요. 웬만하면 형 좋지 않냐 아저씨 냄새 나? 응저 음, 남자 냄새 나네 난 싫다 아, 맡아보실래요? 음, 어, 네. <웃음> 그렇게 아저씨 마... 냄새 아닌데요? 맞죠? 난... 좋다니까 현준 선수 뭐 없어요? 저는 이제 이런 짜잘한 것보다는 이제 경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많이 들고 다니는데요 <웃음> 역시 뭐 이런 보호장구랑 <웃음> 두, 개씩, 두 개씩 딱 들고 다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 주신 많은 장갑들이 나도, 나도. 많고요 네 진짜 저는 원장 갈때 무조건 이렇게 도구만 좀 많이 들고 다니는 역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야구밖에 모른다는 마인드 네 야구만 합니다 여기요? 여기는 이제 잠옷이랑 뭐 충전기 지갑 같은 거 잠옷도 한번 보여주시죠 잠옷이요? 잠옷도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잠옷은 야구도 분은... 야구도 말고 아니, 다른... 그래요? 잠옷도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잠옷은 그냥 우리 팀에서 나오는 유니폼 이 잠옷입니다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야구도 저희가 원하 아니에요 아 그래? <웃음> 아 그럼 다른 거더 챙겨 볼수 있었는데 뭐 저는 딱히 뭐 승현이처럼 막 이렇게. 아까 화장품 받았잖아요 네 그것도 일일이 꺼내봐주셔도 되는데 화장품이요? 네 로션이랑 이건 올인원 쓰고요 아까 말했던 폼클 그리고 이렇게 바디비스트 있고 뭐가 많네 네 저기 폼클 저기 락커에도 네. 더 많아가지고 눈물이랑 이렇게 빗도 어, 있습니다 빗질을 뭐 다른 건 딱히 없고요 그리고 이제 칫솔, 치약 혀 클리너까지 네. 네. 또 혀를 빡빡 닦아야 돼그 좋다 네. 이렇게 들고 다니고 나는 뭐 너무... 폼클렌징 치약 오, 좀 신기하네 샴푸 칫솔 왕타 칫솔 예. 큰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저린뭐 트리트먼트? 네 예, 이거 다 이렇게 치약이 검정색이더라고 오. 바디미스트 향 보여주실 수 있어요? 바디미스트 향이요? 냄새 엄청 좋습니다 약간 은은하게 줘봐라 맡아보죠 네. 비는 향 나는데? 약간 그런 은은한 냄새 네. 냄새 좋습니다 선실님 두고 까만한 모드가 있어요? 두고? 글러브 웨이트공 출처를 모르는 야구공 뭐 유니폼도 있고요 네. 내가 뭐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있네. 이거 언더티고 있안 뜯은 거 바지 안 뜯은 거역시뭐도라이몽이야 공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따로 챙겼나 내가? 공이랑 이렇게 있고 이거, 이거는 그냥 이제 무게, 공마다 색깔마다 무게가 다른데 이게 이제 제일 무거운 공이고요 이걸로 이제 어깨 보강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무게를 점점 낮춰가면서 세게 던지는 이제 뭐 웨이트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저도 처음 몰랐는데 수아레즈가이걸 쓰더라고요 조아버지 저도 하나 샀어요 아마존에서 그리고 또 글러브 튜빙 스파이크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나보다 더 많네 무슨 뭐, 챙겨도 되게 많다 생각보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운동할 거다 꺼내놓고 와가 지금 고지 운동이 사보, 사보기가 안 남아서 여기 다예요, 저는 원장 버스에서는 뭐 하세요? 가는 길에? 가는 길에요? 아, 헤드셋 들고 올걸 헤드셋이랑 헤드셋 쓰러지게 노래 들으면서 가거나 안 가면... 자요 현장에서 뭐 하세요? 저는 버스에서 자고못자고 에어팟 끼고 넷플릭스 보거나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추천해주세요 넷플릭스 추천이요? 심오한 것보다 약간 좀 재밌는 미국 드라마 빠진 게 있거든요 왜요? 그 브루클린 나인나인이라고 브루클린 나인나인? 네 그거 한 시즌 7인가?까지 나왔는데 어, 그 진짜 되게 재밌어요 네다 네. 봤어요 한, 한 해당 한 20분? 30분? 재밌어요 <웃음> 네 오늘 합니다 응 이승현 김현준 소개, 소, 소지품, 소지품 네. 소개를 소개를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